하바이휴! 자 오늘은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던 그 게임 폴가이즈! 이 게임 원래는 유료였는데 최근에 무료화 완전 공짜로 돌아온 폴가이즈입니다 자 6월 21일 이미 무료화가 된상태고요 폴가이즈 시즌 1 우리 모두 무료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폴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 그리고 엑픽게임즈스토어 정말 다양한 플랫폼으로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게임입니다 바로 한번 플레이 해보죠 플레이 방식 정말 간단해요 총 60명의 이 콩알맨들 사이에서 1등을 차지하면 되는 그런 플레이 방식입니다 짠 키 누를 수 있는 키 자체도 얼마 안 돼요 이거 점프키랑 그리고 다이빙 이렇게 사람 잡고 계세요, 우, 다닐 수 있는 키까지 어디가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뽑기네 앞에서 열리는 문이 있거든요 따로 요거다 짜잔 문을 잘 골라야 돼 눈치게임도 좀 필요합니다 어, 어 저거다 저거다 저거다 아이자아아아 안돼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성공 35명 있죠? 여기 안에 꼴인 해야 돼요 일단은 뭐 가볍게 성공 오케이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는 50명 중에서 15명 떨어졌습니다 일단 시작이 좋아 자 다음 맵은 뭡니까? 도곤 도곤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스피드 서킷 레이스고요 장애물 통과하면서 두 바퀴를 완주하래요 오? 야 이거 진짜 완전 레이싱 게임하는 것처럼 달려서 완주해야 되는 그런 맵이네 요번에는 3 2 1 출발! 자 21명 안에 들어야 되고요 오호 여기 부서도 있고 부서잘 밟아야 되네 이야 오속도가 뭐야 오 오, 오, 오자 오. 장애물 피해줘야 돼요 오 안 그러면, 아 이렇게 부딪친다. 아, 아, 잠깐만, 이거 뭐, 뭐야, 뭐, 뭐, 뭐 하냐? 21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빡센데? 어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오. Oh no, oh no, oh no, oh 아, no. 아야! 야, 꼬리 날수 있냐? 이것도 밟아주고. 아, 여기가 낫네. 약간 난관인데? 오 아,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네. 오! 이번에 흐름 좋다! 자, 준비해주고, 어떠요? 밟아, 밟아, 밟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흐름 좋아, 흐름 좋아. 짠! 아! 어머! 아, 뭐! 이거 뭐야? 저, 요번에 포가 이제 제대로 는거 처음인데, 시작하자마자 1등 각! 자, 뭐냐? 뻥이요. 생존맵이고요. 대포를 피해서 슬라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슬라임 여기 밑에 떨어지면 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아남아야 되는 맵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게 잡기 버튼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애들 괴롭히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에이, 나랑 놀자. 아, 어. <웃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떨어지나 떨어지냐? 자, 한명 떨어졌고. 버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덟 명 떨어지면은 생존 가능한 거예요. 우, <웃음> 하하하하. 아, 정신 없어. 자, 네명 떨어졌고요. 좀만 더 버티면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하하! 아! 스세명 빨리 떨어져라! 임마! 임마! 비켜, 비켜! 자, 두 명만 더, 두 명만 더. 음, 음. 어디 가있어요? <웃음> 나랑 놀짱! 어, 오! 오! 오, 확실히, 무료화돼가지고 어, 뉴비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나봐. 상위 라운드까지 갈 가네, 이거? 뭐야, 이거? 어, 아니면, 나 혹시, 풀가 이제 엄청난 재능이? 자, 다음 에 빙빙돌이. 자, 진짜 많이 떨어졌다. 이제 4명만 떨어지면 돼서. 설마, 저 실패하는 인연 중에, 내가 4명이 되겠어? 자, 지나가고, 속도 좀 늦었다가, 지나가주고, 지나쳤다가, 점퍼! 오케이. 점퍼! 아, 뭐야 자, 마지막이에요. 산 무너져유. 하, 아, 첫 도전부터 바로 1등 가보자! 출발! 또용, 또용. 오케이 초반 스타트 아주 좋습니다 스타트 아주 좋아요 모빙 치면서 공들 다 피하고 쭉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앞에 한명 빨간 콩알맨 저 친구가 아주 어, 엄청난 경쟁 탔는데 안돼 포기하지마 할수 있어 아악 안돼 내 바로 앞에 누운 어, 왕관이 어이 하지마 나랑 아안 <웃음> 돼! 눈앞에서 놓쳤어! 아, 이거, 제 모습이 약간 초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플렉스 해버려가지고, 명품 코알맨이 한번 배워보자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즌1 무료화 기념으로 시즌 패스가 또 새로 나왔나봐요. 어. 아! 보시면 제가 아까 레벨업 했더니 이 펑크밴드를 줬었죠 아 이게 시즌패스에서 주는 거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즌패스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에지오 근데 여기서 시즌패스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요 에지오 코스튬을 바로 지급을 해준대요 요 쇼벅스 950짜리를 써가지고 시즌패스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일단은 에지오 요 코스튬 바로 얻고 거기에 쭉 가면은 드래곤댄스 이런 것도 주고 아니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오, 99레벨까지 올리면, 메카고 질라도 얻을 수 있네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이 초란 콩알맨에서 좀 벗어나야겠어요. 일단, 시즌 패스는 한 8,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시즌 패스, 팩트 완료. 와우, 커요미들 마구마구 마구 등장, 잠금해제. 오케이, 에저 커스튬 바로 얻었어요. 최신 라운드에서 선두로 달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맵이 있나, 보데요 요거 한번 해보자. 오, 어 약간 암살자 포스지대로 나네요. 야, 다음 스피드 서킷. 아까 했던 맵 아니야, 이거? 멋쟁이로 지화한 자, 휴지. 이번에는 다르다. 자, 휴지 선수 초반에 치고 나갑니다. 퐁통 파티. 이거, 안을 본 맵이다. 자, 통통 파티. 후프 안으로 통과하세요. 똥, 통, 튀으면서, 그, 훌라프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보네. 자, 똥, 똥, 똥, 똥, 어디갔어? 훌라프 어딨어? 아, 오는, 오는 건가? 오네, 오네, 오네, 오네, 오네. 안짠. 안짠안짠 아! 오, 어, 넘어야 돼! 아! 넘질 못하니! 짠! 오케이, 한 개. 또 용, 또 용, 또 용! 이게 말이 돼? 한 개밖에 못 나온 게? 어, 저건 또두 개다. 으 오케이. 이거, 이거 넘어가야 돼. 하하하하 <웃음> 자, 넘고. 에잇! 야! 아! 올라가. 우와, 점퍼! 점퍼! 쨔아! 통과해야 돼! 아! 두명 남았어! 세 개만 더세 개만! <웃음> 아두개 진짜 두개 아 아. <웃음> <웃음> 이거는 내가 유리하다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방법을 안단 말이야 <웃음> 짠짠짠 공중에 서도 잡을 수 있나? 공중에서 잡기 공중 잡기 아아아 나은거 부터 나은거 부터 아! 아! 뭐지? 아, 한번 해봤으니까 유리하긴 개뿔 집중해! 자 다음 왼쪽 거 가서 미리 넘어가줘요 미리 미리 자 이거 북한짜리 도용 도용 어어 와! 또 떨어지네 설마? 아! 아! 도용 도용 도용 땅 밟고 이거 점프 흐름 유지하자 아 그렇지 두 개만 더아 남은 마지막 한명 하나만 더아 이번에도 바람피는 떨어질수 없어 네아 그렇지 아 역시 뭐든 문 닫고 들어가면 제일 짜릿해요 블라스트 공? 바닥에서 떨어지지 말고 공을 상대방한테 던져가지고 크라운 차지 오케이 오케이 약간 공 집어가지고 상대 콩알맨들 쫓아내는 거네 와. 아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큰거 받아라 폭탄 받아라 <웃음> 나도 폭탄 검성용 잘 가지고. 자, 폭탄 바다라. <웃음> 오, 던지는 맛쫄쫄하네이 마구마구 튕겨나가요. 어이구 이거, 이거, 이거 맵도 줄어드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준비하시고, 쏴세요. 오. 와우. 준비하시고, 쏴세요. 오, 오, 오, 와. 안 돼! 한두 아, 명이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아, 눈앞에서 1등을 또 놓쳐버렸어. 으. 오늘 이렇게 해서 폴가이즈 무료화 기념으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거 제가 이루지 못한 1등의 한, 여러분들 지금 바로 폴가이즈에 접속하셔서 저의 1등의 꿈을 풀어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또 꿀잼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슈바!